매주 이렇게 떴는데요. 한달 정도 되.. 한달한 한 조금 넘었나? 며칠 넘어 됐나? 이정도 떴는데요. 이게 집이 따뜻하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엄청.. 아주 너무 말랐어. 그래서 박스에 담으놓으면 내 캐놓으면 지가 또 여기서 더 떠요. 잘담을때까지 담으놓으면은.. 잘 마른건가? 응. 아주 엄청 말랐어요. 딱딱하네. 어, 응 이제 속에는 조금 덜 말랐는데 이것도 담으놓으면은 속에는 이제 지가 더 알아서 떠 음. 지가 알아서 음. <웃음> 아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이제 어. 장 담을 때까지 놔둘 거예요 오케이 매주요 오늘 매주 담는 날이에요 어, 어, 아니 말날도 담고 그러는데 오늘 그 음력으로 어, 19일 19일 20일 이렇게 손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주 담으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 이게 우리 집은 이제 너무 따뜻해가지고, 너무 말릴까봐이게 박스에 내가 한달 전에 담아놨어요. 이렇게 잘땄나요 이게 퍼르게 잘땄죠 이제 솔로 치솔로 이거 살살 문져갖고 칠 거예요. 이거 매주는 물에다 담가서 치면 안 되고, 이게 흐르는 물에 곱하이만이게 치솔로 쳐주면 문질러주면 돼요. 네개 정도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네 개. 4개 들어갔어 비켜 야, 언제 이리 가 아, 소금이 다 녹았어요 이 계란을 여기다 띄어보면은 알아 계란이 동동 뜨면은 딱 만능은 저기야, 가도 아니 뜨네 그래서 물이 움직이니까 출렁출렁해이 정도로요, 계란이 올라갔다 내리가 타네 이 정도로 뜨면 돼요 그만 보되겠어 그래서 그냥 부으면 돼. 이 간장은요. 저기 정월달에 담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정월달에 말날이나 안 그러면 구, 음력으로 9일이나 10일 안 그러면 19일, 20, 29일, 31일 이런 날 담으면 돼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음력으로 어, 19일이에요. 그래서 담는 거예요. 이 숯도 쳤어. 숯 넣고 고추 된 거예요? 어, 이 써봐 뭐안 올리나? 어? 끝난 건가? 어. 이게 항아리가 이게 입이 덜어가지고 일단 소금을 좀올려야 돼. 옛날에 시골에서 버번은. 장가물때 보면 이제 아, 주레이가 적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소금을 위에다 이렇게 써하게 올려놓더라고 이렇게 이러면 다 됐어요 아 소주를 부어야 된다 맞아 술을 안 부었네 아 진짜 맨날 옆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까먹어 나는 소주를 좀 부어주면 곰팡이 덜 나게 두배묻는거요 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이제 섞어줘 이렇게 장을 완성했습니다 물이 딱 맞네요 어떻게 딱 맞게 넣냐 반장가 맛있게 우러나 또당 아 이제 보자